두 개를 서로 비교하면 어, 더 어렵다고 음. 선수층을 보라고 선수를 야구 야 야구 고등학교가 많을 거 같냐? 농구 고등학교가 많을 거 같냐? 농구 아니, 고등학교가 한 100배는 더 많다고. 아이, 바보 같은. 야, 일 야, 내가 얘기해 줄게. 네가 얘기하는 게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린 게 뭐냐면 마, 애들이 보통 지명을 어떻게 받냐면 내가 내가 흑인이야. 음. 그러면 메이저리그 1지명이랑 NBA 1지명 받아. 그럼 어디가? 메이저리그를 안 간다고 아무도 무슨, 아, 무슨 야 미국에서 야 NBA 미식 미, 그래 미식 축구 자, 다만 제일 먼저 미식 축구 가고 그래 미식 축구 가고 NBA 어. 가고 야구를 안가 왜냐면 야구가 대박 터져도 그러니까 그럼 들어가기 쉬우니까 야구 가야지 아니 NBA이 근데 근데 사람 수 자체가 다르다고 아니, 야구 그러니까 선수 아니 그건 어쩔 야 100만 뭐지? 명 중에 한명 되는 게 쉽냐? 1억 명 중에 한명 되는 게 쉽냐? 뭔 소리야. 드래프트는 응. 어차피 똑같잖아. 내가 몰드랑 똑같아 기본 레벨이 있는데 레벨이 아니, 100만 그건... 명 중에 뽑는 거하고 아니, 야,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자기만의 세계에서 얘기하지 말 야, 야 내가 내가 자기만의 일, 세계 같은 소리 하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게. 1순위 내가 메이저리그 1순위 드래프트 받고 NBA 야, 그거는 이미 상위 1% 로 있는 애들한테 얘기하는 하나. 거지. 그러면 NBA가 MLB가 NBA 더 어려우니까 그럼 MLB 가야지. 네 놀리면은 왜 NBA 가냐고. 야. 아무도 MLB 안 간다니까. 아 참. 근데 몇번 얘기 중에 야 네가 아는 지식으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야. 그렇게 되는 이유를 얘기해 주잖아. 그러면 아 그래서 저걸 가는 거라니까. NBA가 어려운데 이것만 얘기. NBA가 맞나? 훨씬 어렵다고. 농구보다. 아 내가 얘기했잖아. NBA가 어려워. NBA가 훨씬 어려워 보시면 MLB 가면 되잖아. 그럼 NBA. 야 일? 2차 드래프트 받으면 그러면 2차 드래프트 받아도 n b a 안 간다. 그래서 MLB 안 간다고. m l b 가 너무 들어가기가 어려워서. 아, 야, 야구의 기본 진입 장벽이 높은 거지. 이 상위 1%에서는 에이씨 또또 지나갔네. 아니, 그러니까 사 아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몇번 얘기해. 어차, 그러니까 상위 1% 내에서는 야구가 훨씬 더 어렵겠지. 야구는 그냥 매저 뭐야? 메이저 거기 뭐야? 그냥 메이저로 못 들어가니까 몇년 썩어야 되니까 그거 한다고 아니 그러니까... 아니 뭐야 이거 아또총못 먹었네 오, 얘안 내려오네? 어 k e d o 네 Annie. Where go? 어 h it's a c h 화장실 화장실 어얘 겁나 오다 손에 겁나 오어 뭐야 얜야 삽조끼라 안죽어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어 삽조끼라 안죽었어 야 이, 뭐야 이거 가지가지 하는구만 얘는 뭐해 야너 <웃음> 뭐하냐 여기서 장전해야지 아 너무 웃기다 아아아 깜짝이네 <웃음> 진짜 어이없 못본 거야 아예 어떻게 못 보냐? 와 아니야 그게 진짜, 시야가 진짜, 정면만 보면 진짜. 아래 보거나 정면 보면 몰라 야 진짜 야, 어이없다 진짜, 야 이게 소매이구만야이거 진짜 진 진짜 얻어 걸렸다와 이거 클립을 따야지 이런 거를 야이거 이거만 따로 올려 야 이제 혼자 살아서 해봐 그리고 살아. 걔가 야, 내가 야삼쪽기라삼쪽기라 죽지라 너 그리고 지금 걔가 왜 그랬냐면 내가 맞춰서 거의 걔도 피 딸피였거든? 그래서 걔가 지금 그거가 급한 거야 빨리 자기 피 채우는 게 네가 주먹으로 쳐도 걔 죽일 수 있었어 생각해보니까 안 죽어 애들이 다 밑에 있는데 왜 죽어 폭도 여기 위에 있었는데 너두 명이야 두명 얘가 너 위치 안다 음. 돌아가 차라리 반대로. 거기 안 돼. 거기는 맞아. 오, 좀 창의적인 플레이 하는데? 차라리 2층 덤이로 가는 건 어때? 들 아, 아. 아. 아니, 그냥 도망갈 걸. 그면은 이겼는데. 도망갈 걸.